자, 번개의 호흡! <웃음> 자, 일단 병력 일섬 셋, 병력 일섬 <웃음> 피해주고! 어 <오>, 병력 일섬 <웃음> 아이고! 이게 바로 제라오라의 정석이다, 이 자식아! 자, 이번에 해볼 포켓몬! 자, 제라오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더 언스키를 사용할 것이냐, 스파크와? 자 원래는 와일드 볼트를 이용을 할 거였는데 와일드 볼트에는 뭔가 좀 버그가 있죠. 이거 때문에 방전을 사용할 겁니다. 자 진입 물건은 예리한 손톱과 팀의 머리띠, 도움 배리어 이렇게. 자이 제라오라로 화력 일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면 속으로 샥샥샥 해서 적을 직접 밝아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적들을 쐬버릴 거예요. 자 배틀 아이템은 솔직하게 제라오라가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템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위쪽으로 갈 거고요. 배어기 배우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안 먹는다고? 나이스? 이렇게 되면, 어 아, 아, 아프다. 아, 아, 이거 다 포기해줘서 맞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자, 자, 자, 피해, 피해줄게, 피해줄게. 이보이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거를 내가 포기해서 맞아서 이거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둘, 셋! 하하하! <웃음> 안 되지, 안 되지! 자, 루카리오님, 까불면 안 됩니다. 어. 하나, 둘, 셋! 둘, 셋! 여섯, 어? 무리하셨는데요? 무, 무리를 하셨는데요? <웃음>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스파크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력 1섬을 드디어 배웠습니다. 하하 <웃음> 쟤네들 이제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자 기다려 기다려 어? 어? 안되지 어디가? 병력 1섬 사면 토! <웃음> 안되지 안되지 어디 갑니까? <웃음> 자 일단 조금 레벨업은 못했지만 일찍 내려가서 우리 갈가보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루카리오 지금 또 까불죠? 자. 배어가르기자나둘셋 빠지고 오, 오, 오. 아파요 아파요 자배어가르기하나둘셋 사면서 나이스 어. 피카츄 나 살려줘 나이스 좋아 일단은 방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치열합니다 어 무서워 어야 아, 뭐야 어 뭐야 잠깐만요 어어 어, 무서워 어 일로와 번개호흡이다 이 자식아 아 사면서 어? 쇼! 쇼! 쇼! <웃음> 아 우리 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팀 너무 잘해! 아 뭐야! <웃음> 아 좋아! 자, 좋습니다. 배어가르기 배우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어, 정글 양보해주네요. 양보 안 해주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 좋은 파이어로가 양보를 해줬습니다. 고마워, 파이어로. 잊지 않을게. 나 빨리 능력 있음 배워서 갈게. 번개호 배워서 갈게. 고마워. 자, 항상 저는 뭔가 이렇게 정글 순서를 이렇게 타는 게 좋더라고요.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밑으로 내려갈게, 밑으로. 저희 팀이 밀리기가 쉽거든요. 네, 무조건 밀리거든요. 봐봐요. 자, 무조건 밀립니다. 그죠? 밀리죠? 자 떼고락지 아, 아깝다. 음. 아 그래도 나는 들어간다. 어안 들어오면 꼬리 들어가 버리고 들어와도 너는 죽고. 어어 어, 어, 그거 빠졌냐? 어 그거 빠지면 어떡하니? 자 들어오면 아저 자식들이 불리하고요. 어 이거 빠졌냐? 나둘셋나 둘, 둘. 아이고 뭐니? 하하뭐 하세요? 나둘셋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살았어요 살았어요 얘들아 잡아 잡아줘 <웃음> 어 살았습니다 자 병력 일섬 배웠습니다 사실 스파크인데 세번 써서 병력 일섬 사면석이라고 뭔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 번개 흡 병력 일섬 사면석 둘 셋. 약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방전을 쓰게 되면 정말 번개, 에 호흡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제니츠 같은 느낌을 써봤습니다. 자, 요것만 먹고 위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나, 둘, 셋, 나, 둘, 셋, 나, 둘. 자, 죽었죠. 이렇게 하고요. 베어가르기 쿨타임 돌자마자 나, 둘, 셋 들어가고요. 아, 나이스. 이런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마리라서. 으아 으아 으아 <웃음> 아. 공기달 나오네. 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밑쪽에서 갈가보기 먹고 있습니다. 어그로끄로뭐 정말 좋은 겁니다.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번개호흡 써주고요. 아, 나이스. 좋아. 번개호 아, 병력일섬 사면서. 아, 그리고 궁극기 배워서. 하나, 아! 아, 뭐 이렇게 잼. 방전, 병력, 번개호흡. 몰라. 병력일섬. 하나, 어, 아, 죽어버렸네. 야 캐리다 캐리 아니 제라오라가1 1레이라고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웃음> 20초 좀 됐으니까 갈가보기또 섭취하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번개호자 병력일성 사면 석평타 나둘아 궁극기 빠져버렸네? 그거 손했네 자번개호 <웃음> 병력일성 들어간다 자 일단 병력일성 셋 병력일성 <웃음> 피해주고 오 병력일성 <웃음> 아이고 이게 바로 제라오라의 정석이다 이 자식아 어 여러분들 스파크 아, 아니 스파크 아닙니다 지금만큼은 병력일섭입니다 볼드체인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예, 솔직하게 장단점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뭐가 나쁘다고 이게 렇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아병력이 있어. 펀기우 <웃음> 아! 토끼주광 우리 토끼! 그렇게 어 그런 발판 같은 거 함부로 타면 안 되지. 그지그지나 집에 갈래. 왜냐면? 갈가부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가 15레벨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웃음> 이거 양악인데아니야 근데 저희가 위쪽에 고속도로가 뚫려갖고 마, 마냥 그렇게 저희가 밀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게 마냥 이득인 상황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저희도 많이 지금 지고 있어요. 저희가 마냥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포켓몬 유나이트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게임은 해봐야 아는 거다. 자 이거 지금 저희 팀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썬더만 포커싱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걸로 할게요. 저는. 썬더 쪽에서 지금 고수를 사라졌어요. 자 저거 들어가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지만 썬더 쪽에서 제 싸움. 자 병력 있어? 두 번, 자, 아, 호흡. 자, 저거, 파이어로 잡아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번개호흡!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번개호흡! 병력 있어! 제발! 아 죽었다! <웃음> 자, 자, 좋아, 좋아. 빨리 집에 가자! 피를 채운다 좋아! 썬더를 다시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친다고, 이걸 친다고? 애들, 애들 없어, 얘들아! 아, 앙복이라니 좋아, 병력 있어! 아, 재치령! 하 <웃음> <웃음> 이겼다 캐리 뭐야 이거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판 질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질량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동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볼트체인지 외 가? 아니면 스파크를 왜 가?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뭐 정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제가 가는 방식에 진일 물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병력일섬제라오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